검은 별이 우리 모두를 낙원으로 인도하리라 그때까지 이곳에서 어둠을 경계하느니 이는 삶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들어라 난 아아를 대리하는 굽은 칼날이니 모래와 바람을 권능을 받들어 휘몰아쳐올지어다. 검은사막, 검은사막 모바일, 신규 클래스 하사신, 동시 업데이트.